누나,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이거 뭐야? 아, 그거? 틱톡 친구 초대 이벤트! 친구 초대 이벤트?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버는 이벤트! 우와, 너 틱톡 아직 안 깔았지? 내가 보낸 링크로 들어가서 틱톡 앱 다운로드하면 우리 둘다 상금을 획득하는 이벤트! 이런게 있어? 빨리 해봐야겠네. 다른 나라에서도 이벤트를 했는데 브라질에 어떤 사람은 7,500명을 추가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대. 7,500명? 그 사람 완전히 인싸네. 어, 친구를 더 많이 초대할수록 더 많은 선물을 받는다는데, 그럼 이 사람은 엄청 더 많은 선물을 받은 거지. 우와, 나도 할래. 나도 어떻게 해? 어, 여기에 링크 눌러서 들어가면 틱톡 다운로드 하게 눌러서 다운로드. 누나, 나 틱톡 깔았어. 좋지요. 이제 너랑 나랑 둘다 상금을 획득한 거야. 오, 나도 같이 받는다니까 좋다. 이제 네가 7일 동안 틱톡을 사용하면 나한테 추가 상금 준다? 오 진짜? 나도 6학년한테 보내서 친구 초대할래. 그럴 거면 빨리 해야 돼. 기간 한정 이 있어서. 오 그래? 어떻게 보내아 어떻게 보내냐면 틱톡을 열면 제일 먼저 추천 영상이 뜨잖아. 거기에 틱톡 보너스 클릭. 바로 가기 클릭. 링크 복사해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면 돼 오호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필에 들어가서 동전 버튼 클릭 바로 가기 그런 다음 링크 복사해서 6학년한테 보내 어 여기 보냈어 그럼 된 거야 어 엄청 간단하네 겟겟겟 어 간단하지 틱톡 깔아보니까 재밌네 어 짧고 재밌는 영상이 많아 틱톡 보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재밌다 나도 찍어보자! 어떻게 찍어? 어!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카메라가 짠 뜨지? 오 이렇게! 그럼 음 빨간색 녹화 버튼 눌러서 찍으면 돼! 요즘 유행하는 오리 게임 해보자! 눈을 깜빡하면 돼! 오! 됐다! 다시! 어?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라! 됐다! 네 시작! 어! 그냥 됐어! 아. 오, 틱톡 재밌다! 어, 틱톡에는 이런 필터들도 예쁘게 잘 돼있고, 게임들도 재밌는 게 많아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. 어, 재밌다, 깨, 깨, 깨? 이제 아주 재밌는 틱톡 찍자! 아주 재밌는 틱톡? 어떤 거? 네. 짜잔! 설탕으로 풍선 사탕 불기 시작할 거예요! 설탕으로 가능해? 어, 엄청 쉬워! 게다가, 그, 풍선 불어가지고, 그 안에다가 스프링클 넣어볼 거야. 되는지 안 되는지 키키키키오비키. 과연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. 설탕 한 컵을 냄비에 넣고 물 컵을 반 컵으로 넣어주고 물엿을 넣어주고 대략 한 스푼. 불을 켜줍니다. 한 번도 저어주지 말고 이 정도 끓었으면 종이컵에다가 따라주고이 정도 식용색소를 넣어줍니다. 가는 핑크색. 우와, 우와. 부글부글 끓어. 이렇게 누나가 큰 빨대로 한번 불어볼게. 오, 불어볼게. 오, 불린다. 어, 나는 불어볼게 파랑색으로 잘 되겠지? 개개개. 과연? 오. 재미다, 깨깨깨. 이번엔 이 종이컵에 구멍을 내서 불어볼게. 더 크게. 오, 더 크게 불어봐. 과연 될까요? 오? 뭔가 될것 같아. 봐봐. 안 되네. <웃음> <웃음> 과연 될까요? 오. 오, 제발 됐으면 좋겠다. 진짜 신기하다 오그거 불린다 스파클링 넣어봐 우리 여기다가 스파클링 넣어볼까? 나는 이 색깔 넣어볼게 오 들어가 어머 대박 우와 스파클링 들어가 우와 신기하다 우리 이거봐 우와 대박이다 너무 잘된다 난 파이프 파빗으로 해볼거야 파이프파이좀 해봐. 나 해볼게. 알겠지에파이프파이 아, 불어볼게. 우 될지? 오! 되지? 오. 아. 오! 어! 신기하다. 개개 개! 혹시 안될 수도 있어서 내가 버블젤리를 사왔지. 어나 버블 캔디 하고 싶었는데 빨대로 캔디 안을 호 불면 불리는 건가 봐어 나는 이 맛으로 해야지 블루베리 향 이걸로 틱톡 찍을 거야 나 찍어줘 응? 오 봤어? 버블 안에 버블 우와 우와 나도 찍을래 찍어줘 그래 해봐 준비 시작 오오오, 버블 젤리 맛있겠지? 오우 그걸 물어볼 거야 우와 오 잘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버블캔디 만들어서 불기